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2022년 10월 4일자 단화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어, 오늘은 표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포인트 사항 하나 찝어드릴게요 일단 하이엔드 구간에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 그에 대한 이유는 이따 표를 보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하락이 안타깝게도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비인기 제품이 AMD 제품의 그래픽카드 그것들만 어, 조금 내리고 있고요 어, 엔비디아는 거의 똑같은 가격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랐어요 제가 아마 한 4개월 전부터 어, 그래픽카드 이제는 그럭저럭 그렇죠? 살 만한 시기다 앞으로 내려와 봤자 5에서 10% 밖에 안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뭐한 4개월 전 들고 와서 비교해 봐도 그 정도밖에 안 내렸어요 진짜 그 속수의 일부 제품만 조금 더큰 폭을 내렸고 그냥 여기 적혀있는 제품 전부 다 평균 잡아서 보면은 고범주로 내렸더라고요 그러니 뭐 앞서서 사신 분들 후회하지 않은 시기가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아곧 있으면 신형 나오는데 더 내리지 않을까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형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가격 측정이 돼있죠뭐황 회장이 대놓고 우린 재고 떨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서 구제품들이 신형이 나오더라도 크게 느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걸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까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엔드 제품금 보겠습니다 하이엔드 제품금 보면은 다 빨간불이에요 그나마 상공 구객만 자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유지해봤자 의미가 없죠 애초에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408012기가 150만원 받기로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발표는 140이지만 그거 제일 싼 제품 기준일 거고 보통 여러분 많이 쓰는 제품 150만원 될것 같아요. 어, <웃음> 성능이 90ti나 90하고 큰 차이가 안나 보이죠. 발표했는 자료 봤을 때나. 일부러 그렇게 의도했는지 혹은 실제 성능이 그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뿔 따고 나서 에이씨 4000시즈 리 패싱할래 그냥 90 혹은 8 0 4 사서 쓸래 혹은 AMD 6900 사고 말래 이러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4090은 깡성능이 크게 높은 걸 우리가 볼수 있었는데 4080 12가 는선넘어도 너무 넘었죠 그냥 4090하고 상처에 거의 없어보이는 그래프를 보여줬으니까요 어, 그래서 하엔드 제품들 어, 인기 있는 거다 나고 가 없습니다 그나마 좀 재수입을 잘 해오는 MSI 제품이나 아니면 갤럭시꺼 좀 남아있는거 볼수 있는데요 골라서 사는건 이제 불가능해요 가깝고 어... 가격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다보니 여기 라인업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4000CG 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냐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웃음>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고 굳이 여기서 사겠다면 저는 두가지 제품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3080 1 0기가나1 2기가 중에, 싼거 그냥 잡으세요. 뭐, 제품 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900 XT 정도? 쓸만할 것 같아요. 깡성능이 높으니까요. 3090ti나 3090은 지금까지 존버해왔는데, 이걸 샀다는 건 너무, 이거, 호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8010기가나 8012기가 가지고 비교해보면은, 90ti나 90이나 성차이 뭐 10% 내외밖에 안 나거든요. 거기에 50만원 더 태우거나, 70만원 더 태우는거는 좀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대충 3080 1 0기가1 2기가 쓰시고 4700 패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싸리에서 4090까지 보는게 나을 것같고요자 하이엔드는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아 황희장 솔직히 가불기 던지는 바람에 저도 보면 짜증이 납니다 4080좀 팔고 싶었는데 가게에 그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삽니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또 구형제품 추천하자니 구형제품은 재고처분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가불기라니까 지금 뭐 하인드 사면 은 재고처분해주는거 도와주는거고 그다 4080 사자니 딱봐도 4080 스펙이 아닌데 80이라 이름 적어놓은걸 섞고 사주는거고 그런 느낌이라서 하인드는 추천하기가 그냥 어렵네요 그 다음 퍼포먼스 라인업 볼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그나마 가격방을 했습니다 7 0 7 0 t 에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큰폭오르진 않았고요. 뭐이 정도면 은 2만원 또 몇천원 차이니까요. 6800 같은 경우 6800XT와 가격이 너무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서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다가 뭐 잘안 팔리는 6700CG는 당연히 가격이 내렸고요. 그리고 그나마 잘 팔리는 390Ti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3 9 0태 i 는 지금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물량 많이 들고 와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다보니 브랜드끼리 다투느라 가격이 내려가는 거볼수 있었고요. 6650ST,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해 줬습니다. 이 제품이 지금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가장 메리트가 있거든요. 가성비로 보면요. 6650ST가. 그래서 이걸 더 내리지는 않았고요. 아, 그거 그대로 유지를 했네요. 어, 그럼 성전이 6650ST 사면 제일 가성비 좋겠네요? 개꿀? 할 때, 한 가지 태클 걸게요. 진짜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면은, 웬만하면 엔비디가 사세요 AMD 제품 저도 쓰고 있는데 6700자은 어, 깜빡임 증상이 있어요 블랙스크린 하고 하기도 해요 깜빡깜빡 그리고 감사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상 없이 쓴다는 분 있겠지만 이상 있다는 분도 진짜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한 감수하고 최고의 가성비를 위해서 쓰겠다 혹은 나는 AMD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거를 수정수정해서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 사시면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 사야 될까요? 그냥 60ti 사십시오 물론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5등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1등의 압도적인 가성비 6 6 5 0 s t 빼고 봐요 그럼 6600ST랑 그리고 3060ti랑 뭐 6700, 6750뭐 이런 애들이 비슷한 애들인데 가성비 표 차이 안 나요 100원 차이에요 100원 차이 3750원, 3 8 0원 3850원, 3740원 그러니까 660ST 살까? 아니면은 그냥 3 0 6티 t i 사는게 맞습니다. 그시면될것 같아요. 어... 선생님. 3070은 지금은 별론가요? 네. 다소 좀 높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론 뭐딱이 정도 가격에 살만한 거 골라달라 그러면 이거밖에 없긴 합니다. 3070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3 0 6티 t i 보다는좀 가성비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3 0 6티 t i 정도로 쓰시고 쭉 <웃음> 4000시즌 패싱하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 추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이 원래 제일 잘 팔려야 되는 라인업인데요 은근슬쩍 안 나가요 그리고 이 메인스트림에 어, 제가 자주 추천드리던 2060 6기가나 2060 1 2기가는 현재 시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한 제품 혹은 두 제품밖에 없습니다 이거 거의 품절 임박이기 때문에 이쪽은 추천하기 가 추천이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해봤자 얼마 안되면 품절날 것 같아요 그럼 남은거는 6600이나 3060 정도가 남았어요 뭐2069 슈퍼 1 9 제품이 다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긴 하오나 이것도 곧 있으면 품절나겠죠 어... 3060은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 근데도가격이안되더라고요잘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 슬슬 들어오는 물건 가격하고 판매하는 물건 가격하 비교해봤을때 이문이 한계점까지 왔나봐요 아니면 분명히 60Ti처럼 경쟁하면서 내릴텐데 안내린는거니까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는 음 뭐음선택 여지가 없어요 6600 쓰거나 4 0 6 0 t i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근데 느낌은 똑같아요 여기도 6650ST가 가성비가 제일 좋지만 이거 쓰면 불편함 감수해야 된다 그랬죠 6600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 감수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 각오되신 분들이 이걸 사시거나 아 나는 불편한 감수 못하는데요 하면 그냥 4 0 6 0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나머지는 살 만한 게 마땅치 않거든요. 자, 그렇게 두 제품 추천하고 메인스트림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중에 좀 하위 성능을 가진 애들하고 엔트리 라인업인데요. 여기는 살거 없어요. 가뜩이나 노답이었는데 이 20만원대였던 애들이 다 품절나면서 다 30만원 초중반으로 올랐더라고요. 솔직히 3050이든 뭐 160ti든 30만원 초중반에 사면 호구거든요. 이거 살 바에, 뭐, 한 제품밖에 안 팔더라도 2060 6기가나 2060 12기가 어떻게 찾아가 사, 고 말지. 아니면은, 그2060 슈퍼라든지. 아, 진짜 요, 요, 제품들은 그냥, 그냥 사면 안 되는 애들. <웃음> 사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웃음> 하여튼, 그래서, 예, 이것들은, 어, 그냥 다 패스하세요. 여기 있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패스하세요. 살 만한 제품 마땅히 없습니다. 그 밑에는 로우 엔드 애들인데 여기도 살거 없어요 <웃음> 솔직히 요 밑에 성능 애들은 뭐이1030 뭐, 밑에 애들은 내장그래픽하고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아까운 놈들이고 요위 애들은 게이밍을 하기에는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요 프레시디 중업도 60프레임 나올까 말까 하는 애들이거든요 막 아주 고사양게임도 아니고 중사양게임에서 실제로 뭐 20만원이나 주고 살만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 무리해서라도 10만원 정도 더 못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맞습니다뭐6600 가든 2060 가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 꺼서 살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화면 표시하는게 필요하면은 내장 그래픽 있는 제품 사십시오 게임을 해야된다면 여기서부터 보시고요 아 언제 여기 애들 제품이 살만한 가성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1년동안 그런것 같은데 그러다보니 이제는 뭐 80만원 게이밍 PC 이런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튼 그렇게 여러분한테 10월달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비교해드렸어요 어때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 신제품 나와도 환율 때문에 가격이 착하지 않게 불보어도 화나니까 내년이 돼도 그래픽카드 시장 찰만할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빠이빠이